어? 왜 맨날 신발을 이렇게 잘못해서 안 했어 신발을 왜 이렇게 맨날 해? 리치 아빠 화장실 어떻게 가? 어? 리치야 아빠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 누가 그랬어? 누나가 그랬어? 두분 누나가 그랬어?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리치가 한거 아니야? 리치가 안한 표정인데? 그 누가 했어? 이거 누가 그랬어요? 리치가 했어요 안 했어요? 도보. 도보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떠어 이거 누가 그랬어? 도보야 누나가 그랬어? <웃음> 야, 동신안 차려?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 뭐? 뭐 뭐해? 뭐해? 아니, 지금 제정신? 제정신? 너좀 혼나고 있어. 아, 너 분위기 퍼 분위기 파악을 하셔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 왜 시발을 죄다 뜯어놨어 아우 스텔라 리치가 저렇게 했을면 말려야지 그죠 스텔라 인사해 안녕하세요 스텔라 인사 또 맨날 이렇게 슬리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두부 안 말려. 너왜 이렇게 바들바들 떨어? 너 어디, 왜 그래요? 두부? 도보? 응? 두부야. 두부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두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이, 이놈이.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이놈이. 음.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이것도 아빠 없을 때또 슬리퍼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치? 또 이거 지금 몇 개째예요? 슬리퍼 이거 몇 개째야? 응? 미체도 지금 혼나는 건데? 미체?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정신 차려. 집중해 집중 안 들려 <웃음> 리치야 안들안 들... <웃음> 들려 그냥 졸려 네할일 했어 리치 음, 안 그럴 거죠 지 이거 착해 이거 착해 아빠 사랑해요 해주세요 그렇지 아빠 사랑해요 가 <웃음> 아빠 가이지 아빠 사랑해요 해주세요 싫어? <웃음> 응? 있지 두부 간식 먹을 거예요 간식 먹을 거야 간식 두부 영양제 영양제 두부,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웃음> 앉으세요. 두부, 앉아. 렇지 미치는 간식 안 먹을 거죠? 영양제. 먹을 거예요? 자, 앉아. 앉으세요. 하이파이브. 두 하이파이브라도 해. 하이파이브. 해파이